안녕하세요 2023년 대면절인 설날을 앞두고 인사드리는 아니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선날 연휴인데요 선날은 한해의 첫날을 기리는명절이기로한데요 오늘 같은 날은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큰집이라서 친척분들과 가족분들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 아니아니도 이번 설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도라는 점에서 아빠가 모시고 오셨고 그리고 망대살돈도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봐서 좋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결혼을 안 하다보니 좀 걱정스러운 면절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작년에 저희 오빠가 결혼했고 저희 아버지가 첫번째 아들이다보니 오빠 다음으로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나머지 사촌동생들은 20대가 많고요 아무튼 언제 시집가냐는 그런 소리도 하실까봐 사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잘 대처해서 이야기해야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설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명절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설날 하면은 명절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어 위조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 가족들이 가장 기피하거나 들어오는 날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가족 간의 제일 기쁨 나누기 하지만 약간 이게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오지랖이나 뒷담 때문에 가족끼리도 뭐 설날 때 약간 서로 속안에 싸우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어...이게 요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시골을 갈때 밀려서 운전을 하다보니까 너무 피로가 쌓이고 그걸 같이 탔던 동승자도답답해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어린 애기가 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신경쓰이니까 또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설 연휴 동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어떤 집은 연봉이 좋고, 어떤 집은 연봉이 작아가지고, 이제 자녀의 그런 문제로 가지고 싸워서 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스무 살인 애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아빠가 또 주기도 하죠. 저희 사촌동생은 이제 올해 20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어렸었는데, 저랑 띠동갑인데, 이랬을 때좀 받았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 취직이 안 되신 분들은 취직, 그리고 연봉 비교, 아까 말했듯이 결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다면은, 애들 교육에 관련돼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또 군인애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편지 쓰기, 전화하기, 민송, 우리 경년들은, 음, 그거 한다는데 저희 삼촌이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두 번째 삼촌이 아빠 바로 밑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은 와우시고 뭐, 아, 계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자 한번 설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동요상 찍은 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감기 걸려서 노래를 못 부른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못 불러도 욕하지 말아주세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탱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산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초고리 노랑 초고리 우리 동생 초고리 색동 초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보사하시고 우리들의 철받기 좋아하셔요 설날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4일간의 명절인 설날을 여러분들 즐겁게 가족과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탈 나지 마시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는 도심 운전해서 올라가시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이니 프렌 땡큐 much. 해피뉴 y 땡큐 그럼 모든 분들 저 아니아니는 설날 끝나고 23일에 재신청을 하거든요 그 결과는 제가 어 그날 방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일 날 정규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결과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